지금 우리가 만난 지가 3개월 됐나? 우리 몇, 그때 몇 세트 했어? 그 30세트... 25세트 했던 것 같아요 25세트 4개월 됐네 4개월이네 4개월이네 벌써 4개월 전이야? 진짜 이 얼굴 봐봐 지금 얼굴 상태 봐봐 야 그래도 지 진짜... 그때 힘들어 했었어 어, 어. 감도 못 잡겠고 아, 지금은 너무 재밌지 <웃음> 나바디비 너무 재밌다니까 어. 알아, 두번씩 아, 그래 두 번씩 운동하잖아. 기대됩니다. 어떻게 될지.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맛이 같잖아. 이거 연기가 될 수가 없어. 이거 맛이 같잖아. 야, 얘 초점이 없는데? 저도 저 때보다 다이어트를 더 하긴 했는데 저도 목방 유튜버 아니야? 아닙니다. 아. 지금 사 개월 지났으니까 사 개월 운동을 했잖아. 두 달까지는 이 바디빌딩이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아 그냥 억지로 했어. 억지로 먹는 느낌? 근데 딱두달 넘어가고 나서 어 이게 이제 몸이 좀 나오는 거야. 신기하다. 재밌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자극점 이거 연구해가면서 지금 계속 몇 번씩 가세요 주에 주 6? <웃음> 하루 두번 스쿼트 할 때는 한 번만. 그럼 지금 하루에 운동 두 번씩 해요? 응너 운동 과가서나 스쿼트 오. 해야 돼. 그 재훈이랑 했을 때가 160못 했었잖아. 근데 그다그 그 다음 운동에 160 바로 올라갔어. 오한번 응, 뜨면 바로 올라가. 영상 안 찍어도 잘 운동하러 왔어. 오케이. 오. 확실히 달라진 거. 같아. 고미 고립충. 오, 오, 고립. 오케이? 오, 아, 고립벌레야. 오케이 오케이. 너지 너 벌레. <웃음> 너 카페인 먹어? 카페인이요? 어? 저, 제 것도 혹시... 아, 잠깐 칼로리가... 175칼로리. 아이고 이넌 넌 이거 먹고. 넌 <웃음> 먹방 유튜버니까. 아, 나, 나, 나, 난1 4난1 4 <웃음> 1 4아너나 다이어트 중이야? 아! 왜소리 아, 아, 소리. 아, 소리. 아니 10개 사왔어! 아, 있어, 있어아 그럼. 어, 네. 나 오, 목, 먹방 그래. 유튜버인 지 알고 일부러 아. 칼로리. 80으로 10번 10세트. 10번 10번, 0세 80으로? 네. 5, 5, 6, 7, 8, 9. 오, 많이 뜬다, 너. 에어컨꺼, 에어컨꺼? 키가 몇이지? 제가 81, 2, 이 정도 나와요, 지금. 나랑 비슷하네. 형님, 스펙이 아예 똑같아요. 아, 지금 82kg, 저도 82kg니까. 얼굴에서 차이 많이 나는데. <웃음> 끝나고서. 네. 운동이 잘안된것 같으면 짜증이 나 집에 가서도 일곱 여덟 여섯 여섯 여덟 넷 봤어 여섯 일곱 아 이번 건좀 느껴졌어 오오와그 어. 뭐야 아 좋아졌지 어. 와형 뭐예요 야야야 와 약간 돌땡인데 일곱 여덟 천천 어, 오도 왔어 오케이 5세트 종료 오케이 뭐야? Let's get it, baby. 아, 근데 형이 진짜 역시 몸이 기억한다고 바로 올라온다 진짜 넷 <웃음> 다섯 여섯 확실히 진짜 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붙으니까 몸이 진짜 좋아지네요 그래서 이거 어. 별을못 내면 좋대 <웃음> 이지아만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어 근데 몸 진짜 많이 올라왔다 아 이거 노비스 안 나가도 되겠는데? 레벨이? 난, 근데 난 노비스 나가는 거 생각해 아안 나가도 될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형님은 개인적으로 형님 약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약점내 네, 약점은 등이지 등? 진짜 숨도 없고 등 되게 비디충야 그래서 포징 받을 때 사진 이렇게 뒤에서 영상 찍고 하면 등이 항상 좀 불만족스러워요? 약간? 아, 원래 등이 나빴어 해, 어깨 쪽이 강점이셨죠? 원래 아, 여기 어깨가 맞아요. 여기가 좋으면 진짜 장점이라고 하는 부위가 진짜 어깨예요 아 진짜? 왜? 어깨가 좋으면 진짜 대회 나가면 엄청 좋아 보여요 확실히 형이 어깨가 좀 타고난 부위다 보니까 몸좀 만들어 놓고 하니까 확실히 도드라져서 더 좋아 보이고 프레임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러거든요 아오 좋았다. 중간중간 포즈하는 거 좋아요 알잖아 롤도 중간중간 알트 알트 산방 누르는 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이 나이스 일곱 여덟 하다 죽어 아홉 자 라스트 원 밀자 밀자 오케이 내가 운동 좀 도와줄 수 있네요 그래도 <웃음> 그때는 이제 어... 너 니꺼 네 프로그램 바뀌가지고두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지 그래서 음... 프로그램을 이제 보완해가면서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는 뭐 3세트를 가져가든 2세트를 가져가든 강도 있게 가져가 그래서 나는 이제 고중량을 가지 그래서 2세트만 딱 하고 성격 스타일이야 난 일단 딱잘 맞더라고 1세트를 워밍업 해 워밍업을 좀 빡세게 해뭐 예를 들어 100kg 라든지 그 다음에 2세트를 본 세트로 10개 하고 근데 그 10개를 못 해야 돼아못 채워야 돼? 어, 그래서 어. 만 7개, 8개 할때 그때 맞구나. 두고 보조 받고 그래서 거기서 끝, 그럼 강도가 빡 나와 그래서 다른 머신으로 와서 또 2세트 하고 나 운전할 때 신호등 기다리면서도 <웃음> 이런다니까? 이게, 이게 <웃음> 왜 좋으냐면 혼자 차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어, 스트레칭이 되잖아 아 그건 맞죠 어. 그래서 좋더라 아니, 이 동작들이 의미 없는 동작들이 아니라 진짜 힘 엄청 많이 들어가요 되게 좋은 오, 동작들이에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어. 나 처음에 배웠을 때바디바때 떨리더라 좋은 동작들이에요 광배 펼치기에 굉장히 좋아요 네다어 여섯 일곱 여덟 두개 아악 스트 아. 나이스 아. 와. 어. 오. 어. 아일 났다 이거 시또 영상 보고 또 헬스장에서 다 이러고 있겠네 한 세트 끝나. 아 진짜 좋아 이게 그냥 좋긴 해. 아니 펼치는 방법을 몰랐다니까. 하다 어. 아, 죽어. 음. 아0개안돼안 아, 되는 강도로 하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백1 0어백로1 0 개. 백구려 열 개면 무조건 둘다 깔릴 것 음, 같긴 하네. 그까 그러니까 깔려, 깔려. 오케그 강도 지켜서 해보자. 아 형님 남성구로는 몇 나오는지 궁금하다. 나, 몇, 나 했잖아. 몇, 몇, 나와요? 몇 나왔지? 아, 그냥 좀 예전 아니에요? 리인가 그그 아니 시작할 때에어 처음 시작할 때. 와. 지금은 나 우리도 찍어보긴 할거데 아, 지금... 남성으로만 그때 맨 처음 시작했을 때아 맞아 영상 봤다. 아. 아, 그때. 이걸로 찍는 거야? 하나 둘셋개상 하나 둘셋넷 좋아! 다섯, 잘못되겠다. 여섯, 프레스 프레스 어 프레스, 일곱, 어. 여덟, 두 개, 마치, 어. 어. 야 잠깐 여기 시리한 <웃음> 게 보였어요. 야, 그러니까. 야나내 나, 코친 거 아니야? 야내코 졌어 <웃음> 코가 징해 네, 네, 네. 야 미안한데 형이거너 <웃음> <웃음> 뇌지탕 걸릴 수 있어 어이, 어이 어 하나 오케이 이지 베이비 아 다했다 좋다 세. 네, 컴온 넷 레츠고 오늘 다리졌다 컴온 오늘 가슴 다리졌다 컴온 굿자5 e 레츠고 레츠고 그고 푸쉬 혼자, 해, 혼자 너 혼자. 그렇지, 오케이. 으아. 가만! 오케이. 자, 세 개. 해봐, 세 개. 오케이, 강단하 가져가고, 마지스두 개. 가만! 괜찮아, 나 믿고, 나 믿고, 레츠 고! 자, 푸쉬! 푸쉬! 여기까지 되겠다안 되겠다. <야, 웃음> 저다운데기 무서워. 예전에 수, 기능성 훈련하셨을 때에 비하면 은 당연히 수행으로 쳤을 때 당연히 벤치 그러니까 뭐, 1 0 0집 원래 100kg 30개씩 밀던 형님인데, 지금 고리비주로 가져가는데도 지금 이 정도 하신 거면 진짜 많이 느시긴 했어요, 진짜. 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저 표정 보여주세요. <웃음> 아, 저 표정 보여주세요. 어, 허다프시면 됩니다, 이번에잉크리고요 네. <웃음> <넷>. 다섯. <웃음>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let's go. 여섯, 일곱, 좋다. 어, 좋아요. 와, 뭐야? 아니 나, 나 우리 팔도 좋다 어, 진짜 뭐야? 아 형, 팔. 어, 팔, 팔 형이 팔 사이즈 엄청 좋은데. 아, 근데 진짜 자극되네. 어, 어, 내가 너한테 자극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네, 지금 자극돼요 지금. 어. 지금 자극됩니다. 진짜 굉장히 네, 여덟 동기 부를 때면 영광이지. 다섯 나이스, 여섯, 일곱, 네. 여덟, 두 개. 봤어? 아, 아, 마지막? 예. 푸쉬, 푸쉬, 푸쉬, 푸쉬, 푸쉬. 열심히 할게요. 푸쉬, 푸쉬, 푸쉬. 나이스. 아, 네. 일곱, 여덟, 네. 아홉. 열수. 네. 근데 너, 그러니 체지방은 그래도 좀 있는데 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모양이 되게, 다 되게 좋네, 그치? 네, 정 아, 이거 너가 확실히 근육을 다 많이 잡아놨네. 그때 합병을 때까지만 해도 좋아. 보디빌딩 하기 싫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그때 두 시간 내내 보디빌딩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웃음> 나 근데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진짜. 재밌다고 하는 거 보면 은 어, 그래도 많이 인식, 인식이 많이 개선됐구나, 어, 이게 어, 아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 원래 롤도 처음에 하면 재미없어. 인정. 내달 <웃음> 만에 GPT 동생이랑 아, 어땠냐? 솔직히 말해봐 어땠어? 그때 솔직히 실망했었어요. 솔직히. <웃음> 벤치프레스 100kg 33개를 밀던 마령이 만나. 아니야, 이아 진짜로. 와, 진짜 형님 이거 연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약간 어, 실망하니 실망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저한테 딱 끝나고 나서 그 얘기했었어. 요 가면서 기다려라. 나중에 나중에 다시 올게. 지금 오늘 다시 왔는데. 오늘은 제가 도움을,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뛰어도 될것 같을 정도로 아 진짜로 이거 이거. 몸이 너무 좋아 아진 몸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아, 이래, 그래. 와 놀랐습니다 진짜 놀라 와 근데 이거 진짜 <웃음> 그 표정을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음... 이 새끼 나한테 존나 싫어하겠구나 <웃음> 그래서 내가 다시 와야겠다 지금 이제 5세트 끝났 3세트 남았는데 지 먹방 유튜버지만 나도 운동 열심히 할수 있게 좀 동기부를 여좀 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땡큐 <웃음> 땡큐 Peace. 감사합니다.